미됐는가? No. <웃음> Thank you, m a x i t h a 저로. 응? 어스 갈까 a y t 이 아 그러니까 누가 발라준 적은 있는데 내가 발라적니까 아, 예. Sweden. 아, 아, Sweden. Sweden. Sweden. 아. Okay. Yes. What do you study? Korea traditional music. Okay. Hey. Santiago is hell. So far f far, far, far, far. <웃음> 우리 30일 내내 똑같은 장면만 나오는 거 아니야? 다시 봐라지 <웃음> <웃음> 이벤트가 이벤트가 이막 <웃음> <꽉> 먹자 거의 야피 크이먼것 같은데 <웃음> 근데 이게 막 표지판이 난 있을 줄 알았거든 몇 킬로 남았다 이런 거 음... 전혀 없네 그런 거 있을 줄 인터넷은 안 되는데 G P S는 터지지 않냐 근데 그 맵도 어차피 인터넷이 아, 돼야 로딩이안돼어 <웃음> 론세스가. 지금, 지금 이게 피레니아의 <웃음> 낮은 쪽이래. <웃음> 언저리, 언저리. 언저리래, 지금. 언저리라서. 론세스가 피레니아 완전 꼭대기인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다음 시간 가야 되고. 근데 그 중간에 오리손이라고 작은 도시가 있대. 거기까지는 얼마 걸리는요 금방 이래 오리손 가서 악기 풀고 연습이나 하자. 어때? 아, 그러면 아니. 천천히 가면서 연주하면서 가자. 아냐, 아냐, 가서. 뿌리고 <웃음> <풀고> 하자 <웃음> 허리 아작날 <안창> 것같데 <웃음> <웃음> <웃음> 먼저 올라오기 감사합니다. 좀 이따 봐요. 네, 네. 숙소 쪽에서 해요. 여기 나쁘? 기번 긴. 가자. 택시 좋다. 내일 택시 탔어라. 예. 땀이 나내 몸에 느껴지는.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지는 옷입니다. 엄가 <them>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Japan, China, Korea. k o r 오케이. 아, 찬세. 요 안녕! 가미 All right, right.